국지간 역사적 사건들마다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400여 년 전에 이번 1월 6일 미국의회에서 일어날 일과 펜스 부통령의 역할 그리고 그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류 매체들은 요즘 부쩍 펜스 부통령을 칭찬하는 글이 많이 나옵니다 가디언즈에서는 심지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마이크 펜스의 순교라고 표현하는 기사를 내보내서 그를 순교자라는 식으로까지 미화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펜스를 이토록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1월 6일 선거인단의 인준 과정에서 펜스는 민주당과 딥스테이트 연합 세력이 원하던 바로 그 일을 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난 선거 x 스를 묵인하고 7개 경합주의 민주당 선거인단을 인준해서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등에 칼을 꼽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펜스는 민주당의 영웅이며 딥스테이트의 영웅이 된것 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펜스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펜스와 트럼프를 나란히 비교하면서 트럼프를 비난하는데 이용하는 도구로서 펜스는 아주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펜스가 얼마나 겸손하고 트럼프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고 트럼프 앞에서 얼마나 몸을 낮췄었는지를 글로 그리면서 기사로 그리면서 대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오만하고 폭군적인 모습으로 부각시키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와 펜스 이두 사람 간의 균형을 펜스가 그토록 충성하고 굴종적이었던 관계의 놀랄만한 종지부라는 식으로 기사를 내보낸 데서도 이런 메인스트림 언론들의 불순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의 경우는 펜스가 이제 4년간 혀를 깨물고 침묵하며 자존심을 삼키고 그동안 참아왔던 보스 트럼프와의 결별을 한 것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는가 면은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펜스가 트럼프의 엉터리 짓에 진저리를 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펜스가 얼마나 트럼프를 비난하는 도구로 적당한지 언론들이 하는 표현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1월 6일에 의사당에 들어온 자들이 펜스를 위해하려 했다, 시해하려 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펜스의 안전을 염려하지 않았다 부하를 챙기지 않은 대장이다 라는 식으로 트럼프의 인간됨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기에 적임자가 바로 펜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펜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의 TV방송을 보면서 펜스의 옷차림에서 어떤 불길한 예감을 느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원들이 통상적으로 매는 넥타이는 붉은색인데 펜스는 당일 민주당원들이 맨 것과 동일한 하늘색 넥타이를 매고 의회에 등원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원 중한 명이 건네준 금화 한 입을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는 장면은 마치 그가 돈을 받고 트럼프를 팔아치우는 듯한 예수님을 판 가렷 유다에 비교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둘째 펜스는 2016년에 선거 당시 인디아나 주지사로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서 정치적인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부터 부통령 지명을 받아서 기사 회생을 한 케이스입니다. 트럼프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고 이 손을 잡고 일어선 사람이 다름 아닌 펜스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도 펜스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생각하게 된한 가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도 안 되는 선거 X가 벌어진 7개 주의 선거인단을 인준하고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순간 누가 보아도 그는 민주당과 바이든의 앞잡이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에 자신의 재량으로 충분히 선거인단을 해당 7개 주로 되돌려 보내서 선거 검증을 다시 하도록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 펜스는 자유민주주의의 성질을 할수 있는 미국에서 선거라는 성스러운 행사가 더럽혀진 것을 목격하고도 이것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딥스테이트 세력들과 한 패거리라는 것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선거 X라는 말조차 사용하면 퇴출이 되어버리는 이 폐쇄된 그 세상에 미국 시민을 던져버린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이를 지켜보던 대한민국의 자유시민들에게 그들에게 마저 절망감을 안긴 사람 그가 바로 마이크 펜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전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막고 동물동장이 되어가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 만든 편향된 법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암울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통의 통로는 이제 쌍방이 아니고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세력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누드 변호사는 펜스 전 부통령을 배신자로 묘사한 자신의 진술을, 자신의 진술의 진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신 나간 음모론자의 헛소리에 불과한 것으로 묻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메인스트림의 언론들입니다. 1월 6일 그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것 같습니다. 펜스의 얌전한 웃음 속에 칼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마이크 펜슬은 자신에게 있었던 재량행위로 미국과 자유민주주의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지 않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편에 서지 않았고 애국자가 되기를 포기했으며 그가 있었던 딥스테이트 원래 자신의 위치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권경에 빠져있던 펜슬 정치적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던 트럼프의 등에 칼을 꽂았고 7,500여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들의 가슴에도 대못을 박아버리고서야 그는 떠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펜스가 공화당에 발붙일 곳은 앞으로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펜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펜스는 지금 신변의 위험 때문에 자신의 보좌관들에게조차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주류 언론의 노련한 기자들조차 그의 행방을 모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번 일로 자신의 일생을 망친 것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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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대전이나 원자폭탄의 발명, 히틀러의 등장, 9.11 테러와 같은 국지국지간 주요 역사적 사건들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한 것으로 유명한 그의 예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프랑스어로 된 예언인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의 해석도 있었지만 제가 약간 다르게 해석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The council signed. 의회는 서명을 했습니다 An infamous delivery 아주 사악한 배송물 여기서 딜 e 버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 언이라는 관사를 붙이면서 이 딜리버리가 가진 추상적 속성을 카운터한 속성으로 만들면서 보통 명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송물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배송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배송물은 의외로 배송된 선거인단 인증서를 의미한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And having contrary advice from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상반되는 어드바이스를 갖고 있었다. 이 어드바이스는 대부분 '충고'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로 생각하시지만, 원적으로는 opinion, 의견, view, 견해, judgment, 판단, idea, 이상이나 개념, 이런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번역하자면 앞에서 언급한 이 배송물이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상반되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한다면 이런 선거인단의 인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 이런 점을 말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다음 부분은 Monarch Changes, 왕이 바뀐다. 이 대통령이 바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Put in Danger Pence, 바로 이 대목입니다. 펜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위험에 처하게 된다 펜스 이 펜스는 불어로도 영어로도 돈이라는 뜻이지만 마이크 펜스의 이름 스펠링이 P-E-N-C-E라서 이 펜스라서 소름이 돋습니다 그 다음에 셔럽 구금하거나 감금한다는 뜻이죠 Shut up in a cage 우리에 갇힌다 이런 말입니다 They will see each other face to face 그들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 자이 마지막 대목이 뭘까요?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한 명은 트럼프고 다른 한 명은 감옥에 갇힌 펜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모 훗날 감옥 밖에서 트럼프가 감옥에 있는 펜스를 마주하는,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그런 상황이 혹시 벌어지는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여기까지 적중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지금은 행방이 묘연한 펜스 현재로서는 그의 정치적 미래는 밝지 않다고 평가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트럼프의 기반이 워낙 확고한 상태인데다가 조만간 탄핵 정국이 끝나버리면 아직은 베일에 가려있긴 하지만 트럼프의 SNS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정책이 발표되면서 그의 정치적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악몽처럼 생각하는 민주당의 발작적 반응은 앞으로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트럼프의 기반이 탄탄할수록 펜스의 정치적 삶은 고달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 명절 연휴 동안에 모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